오버플로우라는 오류 문구가 뜬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는 테이블에서 필더의 형식이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아래에 0이라는 값이 추가되었을 때 삭제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. 쿼리에서 클릭이 된 상태에서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료값이 입력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글자를 입력하는 곳에도 숫자나 문자를 쓰고 엔터를 치면 입력이 됩니다. 입력이 됐을 때는 왼쪽에 보시면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네모 칸이 있습니다. 이 네모 칸에 가져다 대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가 됩니다.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레코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. 얘를 누르시고 또 다른 방법은 까만색 하살표가 나올 때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.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. 범위를 씌워주시고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서 동시에 두 개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